네 여러분 오늘은 삼과 죽음 4부입니다 라고 한다면 깜짝 놀라셨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혈당항상성은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혈당항상성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 당뇨병이죠 즉 당뇨병이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예. 저도 과학자인데 <웃음> 2030년 정도 되면 당뇨병이 전세계 사망원인에한 7위 정도 될 거다 라는게 유명한 과학자들 유명한 과학자로 합시다 유명한 과학자들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유명해주고 싶어요 네. 자 우리가 라면을 먹었어요 이왕이면 짜장면 먹었다고 할까요? 짜장면 먹었어요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짬뽕이 땡길까 자 그러면은 탄수화물 먹었으니까 혈당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장의 베타세포 네, 인슐린 네. 인슐린 분비될 거예요. 아, 짜장면 얘기 괜히 해가지고 집중 또안 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모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더니. 인슐린이 내무비 물질이니까 혈중으로 분비될 거고, 그러면 전신에 있는 인슐린 표적세포에 작용할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표적세포는 대표적으로 지방, 그 다음에 골격근이죠. 표적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인슐린 수용체가 있을 거예요. 그 수용체에 인슐린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포도당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세포 내로 유입된다 세포 입장에서는 포도당 을 흡수했다 라고 공부하는 거죠 아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얘기고 이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분비 되더라도 소량이거나 아니면 수용체가 고장 났다 그러면은 제 2형 당뇨다 제 1형 당뇨다 뭐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인슐린 분비 안되면 1형 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안된다 그러면 2형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막이라는 거는 인지질 이중막 구조라고 공부했습니다. 즉 기름이에요. 친유성. 물과 친해요. 아니 기름과 친해요. <웃음> 오늘 실수할 뻔했네. 짜장면 얘기해가지고 집중력 떨어져요. 예.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요 제가 지금. 친유성이죠. 그렇죠. 기름과 친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거는 친수성이에요. 물과 친해요. 물과 기름이 친해요. 물과 기름은 상극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포도당이 세포를 가로질러서 유입된다는 말 자체가 그냥 이 그림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수성 물질인 포도당이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세포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 장치를 뭐라고 하자 포도당 수송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글루코스라고 해요 포도당을 아시겠지만 <웃음>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거고 수송체를 그 중에 포는 네 번째로 발견됐기 때문에 포예요 첫 번째로 발견했으면 뭐게요 돌바퀴즈예요 1번 두 번째로 발견됐다 그럼 2번 이건 어려울걸 세 번째로 발견됐다 3번 잘했어요 <웃음> 무시하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포도당 수송체 즉 GLUT GLUT4가 세포내에 저장돼 있다가 주머니가 있을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인슐린 신호가 오면은 얘네가 세포외로 요렇게 세포외라는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통로를 만들어요 이렇게. 예. 통로를 만들면 그 통로를 따라서 포도당이 요렇게 유입되더라 라는 얘기고, g l 리 t 4가 세포막에 가서 이렇게 통로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공부하죠? 세포, 왜? 배출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엑소시토시스라고 하죠. 엑소시토시스. 이렇게 공부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혈당이 감소하면 인슐린 분비도 멈출 거예요.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그러면 GLUT4도 제거된다. 어떻게 제거되냐면 다시 저장소로 돌아간다 라는 얘기예요아 이런거구나. 그러니까 생존을 위협하는 당뇨병은 인슐린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수용체가 고장나도 그렇고 수송체가 작동하지 않아도 당뇨가 유발될 수 있다 라고 공부하는데 여러분 근데 <웃음> 뇌라는거 있잖아요. 중추신경 뇌그 다음에 신경 얘네들은 얘네들은 당뇨병이 있어도, 즉,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해도 작동을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인슐린 의존적인 수송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은 인슐린 의존성 수송체가 아니에요. 신경 같은 경우에는 3번이고 뇌는 1번이던가? 네. 보통 이런데 얘네들은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도 세포에 배출을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당이 세포로 유입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기능할 수 있는 거다라고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는데 예,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 GLUT4를 활성화시키는게 인슐린 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운동이 있어요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하면 당뇨병이 개선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물론, 수용체도 증가시키고, 민감성도 증가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는 진짜 여러분들 편입니다.